나라 사명을 상실한 이스라엘의 왕국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 성경 창고 본문을 한한 아, 군데 읽겠습니다. 신명기 음. 17장 16절로 20절입니다. 음. 지난 시간에 이제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와 보호 그리고 언약의 신실하심의 결과로 얼마나 큰 부와 지식과 지혜와 영광을 얻었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그 성일차적인 성취의 그 상황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그 감사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충분히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극에 달하니까 그 이후에는 이소, 이스라엘은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자기들을 부하하게 하고 높이신 근본적인 목적에서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자체의 마음을 빼앗겨서 이제 본말이 전도된 신앙생활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더그 나라의 부여함을 환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치우쳤고 본연의 사명은 커녕 오히려 이제 신명기적인 저주 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시대적인 사명은 감당하기는 커녕 아주 그릇된 보응을 받기에 아주 바빴습니다. 신명기에 이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창념해서 그 나라의 부요함을그 그, 그 존재에 있어서나 사역에 있어서 그잘 나타내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이제 분열이 생기고 외부적으로 대적자들이 생기게 되고 이제 급기야는 아, 포로로까지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그대로 받게 된 거죠. 그 얘기를 사실 조금 토론 부분에 하면서 그 우리나라 선교 역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 그그 그 선교사들이 그 모든 부와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조선의 영혼들을 사랑해 가지고 와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이렇게 우리가 참 부요하게 살게 됐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속에 그런데 이제 그런 것 자체를 지키고 유지하느라고 실질적으로 주님의 교회에 참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내부적으로 분열하고 외적으로 참 많은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 아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살펴봤지만 전심으로 이제 다 들여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현신물로 다 드려서 진행을 해야 되고 현신물 다 해서 이제 인생을 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제 두 마음을 품게 된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이제 우상도 섬기는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런 일을 한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속에 어마어마한 그 부와 영, 명예와 그 영광을 얻었는데, 그걸 지키려고, 어 이제, 하나님이 넓혀놓은 그, 그, 나라의 그, 국경에다가 말이죠. 그 성벽을 쌓고, 또그 국경 도시들을 더욱 강화, 하는 그런 건축을 하고 전투하는 성으로서 아주 그, 그 그런 성저 도시들을 건립을 하고 밀로도 뭐 건축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그 나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변 애굽, 모압, 암몬, 시돈 어, 그런, 안으로는 해쪽 속과도 말이죠. 그렇게, 그, 동맹을 맺어갖고, 이쪽, 후비들까지, 그, 끌어들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왕공 지는 것도 13년이나 걸쳐서 어마어마하게 졌잖아요. 그래서, 그 뭐, 부역비도 주지 않고, 어, 그렇게 백성들을 징집해서 일을 시켰고, 또, 이제, 있는 부를 가지고는 외국 용병들을 써가지고, 그, 그런, 그, 성벽과 성을 건축하는데, 힘을 다뺀 거죠. 그가 얼마나, 그, 부요하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살펴봐서, 아는 것인데, 그, 뭐, 하루 식량으로 밀가루 30석, 굵은 밀가루 60석, 초장에서 20마리, 양을 100마리씩 잡고, 그 외에 많은 다른 동물들도 사용을 해서 하루 식량을 삼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백성들에게 매우 큰 부담을 준 것입니다. 그 도로왕에게 그 줄돈을 다 마련하지 못해서 성읍 2 0 개를 도로왕에게 줬는데 그 변변치 않은 거 좋다고 항의하는 내용도 있었잖아요, 도로왕이. 아무튼 뭐 용병을 쓰느라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쓰고 또. 그, 그 많은 어, 친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소비를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외부적으로 축복을 해 주셔서, 한때, 그 뭐, 우리가 아까 1편그 72편에서 읽었지만, 그, 음. 시바에서 금을 받고, 시바 여왕한테 금도 받고, 외국 곡물도 무지하게 많이 받았는데, 그 나라를 유지하고 소비하는데, 그 즐기는데, 그걸, 그, 지키는데, 그다 경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두 번에 걸쳐서 그여호와의 그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될 것, 그렇지 않으면 버림을 받게 될 것을 경고를 했다는 얘기도 했죠 <웃음> 경고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 율법을 버린 일을 한 것입니다 아까 신명기 우리가 이스라엘 왕의 그 자격과 이스라엘 왕이 마땅히 취어야할 일들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요. 진짜 율법을 가까이하는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지 않고 겸손히 봉사하는 것이고요. 백성들이 그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더욱 힘쓰게 됐는데, 예, 솔로무는 저녁, 어, 너무 이제 외적 행사가 바빠가지고, 얼마나 일이 바빠졌습니까, 지금? 이 일을 다 벌려놨으니까, 너무 많이 바, 바, 바빠져가지고, 율법을, 어, 이제 형식으로만 대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율법을 따르지도 않고, 현실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어, 도모를, 인간적인 안전을 그 위에 도모를 꾀하다가 율법에서 그 많은 일을 하고 만 것입니다. 율법을 자세히 살펴서 그것이 아,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금과 송이 꿀보다 더 가까이 했더라면 절대 그럴 상황에 빠지지 않았을 것인데, 율법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니까, 이제 세상 것이 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부요의 그 신이라는 신은 다 끌어다가, 이제,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 우상숭배를 끌어다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마진짝 산 감남산에다가 산당을 그 세워놓고 거기 지키게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게 했던 거잖아요. 사실 백성들 중에서도 좀 경각심이 있고 그, 그 가운데 뭐 선자들이 있어가지고 아직 뭐 선자들이 그렇게 나타날 시기는 아닌데 그,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신하들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어 오히려 같이 백성들도 솔로몬이 누려 누린 것을 같이 즐기느라고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그 저항하지 않고 이제 말하지 못해 서 결국 그걸 수용하고 즐기다가 감당하기 어려워게 됐을 때 이제 나중에는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켜지지 않는 배교의 상태가 된 거죠. 그래 이렇게 되면 사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모습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고 현실에 갇혀서 현실 어떻게 유지하는데 급했으니까. <웃음> 그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그이 들에 핀그 꽃, 풀꽃 하나만 하나라고 그랬더사발도 아니고 하나만도 못하다고 했, 했는데 그 사실 가시적으로 보기에는 그 그게 뭐 그게 얼마나 하찮게 보이는 것보다 더 못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거 뭐 세, 세상 똥통온 세상을 다똥통거리고 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다. 주님이, 주님이 보시기에 참저 풀의 꽃에 영광만도 못하다. 그 제자리에 딱그 자그맣게 그잘 차지하고 주님이 주신 그 모양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꽃한 송이만도 못한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뭐 이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다. 처음 시작은 주님의 은혜로 잘 시작하고 영광도 주님의 복주심으로 다 누렸는데 그걸 감당 하그 그거 자체에 매어 가지고 결국 주의 백성으로서 그 유림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태도가 없이 그냥 먹고 사는데 그 그리고 자기 삶을 살찌우는데 바빠지게 되면 뭐 이제 불신자보다 더 못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아무튼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런 왕국은 한 60년의 그 영광을 누리다가 그 누적된 범죄로 말미암아 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차례나 저에게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경고하셨었는데 그걸 어긴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그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약을 어긴 자들에게 내려지는 공의로운 징, 징벌이었습니다 오늘 그 지난주에 읽은 그 본문에는 신복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것만 나오지만 사실 대적자들이 차례차례 나타나고 나라가 분열되는 것까지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가지고 그 참지 않으셨다면 그나마 솔로몬과 그 유다 나라조차 없을 뻔 했습니다. 그 본문, 그,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 1그 1개상 11장 그 9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잠깐 다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므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은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는 이 일을 세대에는 이런 이 일을 행치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뺏지 아니하고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좀 전에 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가 분열하고 대적들이 등장하는 것은 오늘 본문 이후의 기록에 나타납니다 유다 나라가 대적들에 의해 분열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 왕국이 통치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북방의 여로보암의 등장 때부터 생각해 보면요, 유능한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위해 밀로를 건축할 당시 북방 집파의 노동 책임자였습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죠. 밀로가 이제 그 성벽과 저 건축물 사이의 그, 그 공간을 그 돌로 채우는 거라 고 그러잖아요. 단단하게 견고한 저돌 성으로. 그그 돌성으로 그그 저기 길도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계단도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건축하는 게그 밀로라고 했습니다. 그런 걸할때 북방 지파의 노동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아이아 선자를 만나게 되는데. 아야 선자는 그의 새 옷을 열두 부분으로 나누어 열 조각을 여로보암한테 주면서 이 조각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가 다스리게 될 북방의 열 지파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야 선자는 솔로몬에게 내려진 징벌의 까닭을 설명하면서 여로보암도 이와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는다면 그왕권에큰 축복을 내리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예, 사실, 다윗을 생각하셔가지고, 그, 그, 등불을 끄지 니하고한 지파를 남쪽 유다에게 남겨두신 것인데요. 북쪽 지파열 지파를 그 언약의 주 계열에서 배제했지만, 저들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다 버려가지고 못 쓰는 것으로친 것이 아니고, 그 일단 언약의 그 계열에서 벗어나 있긴 하지만 이제 저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고, 언약의 율법에 의한 경고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사실들을 솔로몬이 어떤 경로로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고 여로보암은 이제 그그 그 살인 당하지 않으려고 애굽으로 도망해서 애굽왕 시삭에게 망명했고 어 그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솔로 다윗과 솔로몬 때 굉장한 지위에 있던 존재인 거죠. 뭐 아무 그그 그 실력이 없는 사람을 망명자로 받아서 보, 보호를 해주고 하는 건 없잖아요. <웃음> 여로 보암은 솔로몬이 죽은 후 북방 열지파를 통솔하기 위해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북방의 열지파를 선동하여 로보암에게 자기들의 필요한 요구를 그,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제 열지파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북방 이스라엘 왕으로 분열해서 나가게 됩니다. <웃음>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그, 그 솔로몬을 징계하시면서 어떻게 그, 그 나라를 경영해 가시는가 어떻게 섭리해 가시는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아, 악인들의 그 악한 지혜 위에 당신의 크신 그 경륜을 어, 세워나가시는 거죠 저들은 뭐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조장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일을 다 이루어 가시는 지혜가 있으신 거죠 그는 아이아 손자의 경고를 듣지 않고 여러보암은 백성들을 제 편으로 만들기 위해 제 임의대로 재단을 만들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결기를 변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여론을 이제 그 원래 이제 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종교 생활이 있는데 그 이제 나라를 갈라 갖고 나가려고 하다 보면 그 그걸 일단 막아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대용품이 있어야죠 대제품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베델과 다음에그 예루살렘 성전과 비슷한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굳이 거기까지 멀리 올라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드려도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은 남쪽 유다에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북쪽에 있다 하더라도 다 내려가 버렸으니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는 거예요 돈돈 돈 받고 팔고 그리고 이제 절기를 그 무교절, 유월절 절기를 그한달 뒤로 연기해 가지고 말이에요 1월에 1월 10, 14일 15일부터 있는 그 절기 2월에 있게 하는 거잖아요. 절기를 마음대로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게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종교를 외형으로만 갖추게 하고, 본질적인 것이 빠지게 하는 그런 일에 그 시초를 한 장본인이 바로 시초가된 그런 장본인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는 이제 이스라엘이 몰락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죄를 습답해가지고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대적 세력으로 등장한 것이 에돔의 하닷입니다. 애돔, 하닷은 그 다윗 시대의 그 유압 장군이 에돔에서 큰 살육을 했을 당시에. 애돔 왕가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었던 생존자였습니다. 그도 북방 여로보암처럼 애굽으로 피있다가 다윗과 요압이 죽은 뒤에 애굽에서 애돔으로 올라와서 솔로몬의 그 집에 밑에 있던 이 나라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닷은 요압의 그 잔인한 행위를 잊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에게 복수할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서 이, 그 하나님의 은총이 희미해질 때마다 이제 하닷의 저항은 날로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골치 아픈 아주 적이 됐고 끊임없이 솔로몬의 골칫거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외적은 다메섹의 르손입니다. 르손, 르손은 다윗이 일찍이 물리쳤던 소바 왕 하단 에셀의 후원자였는데, 르손은 이 전투에서 위험을 모면하였다가 주로 다메섹에다가 자기 세력을 건축했습니다. 그는 군사적으로 아주 유능한 존재였는데, 그의 통솔 군대도 아주 그. 유능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닷과 같이 솔로몬 통치 말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쇠퇴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의 아주 심한 대적자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제 신명기적인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된 거죠. 실로 이상과 같은 일들은 하나님의 이전의 그 속성과 때려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전에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충만한 언약적인 축복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언약의 규정에 어긋나게 되었을 때 가차없이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 그리고 62절로 64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58절에 그렇게 나오고요 62절로 64절에 보면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았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이왕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로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신 것까지 하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얻는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열조에 알지 못하던 목속 우상을 섬길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이제 율법에 착념하지 않고, 나라를 그냥 현실적으로 유지하기 급급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쓸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심판자들이 나타나게 하신 거죠. 이 진노의 채찍을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다 이제 일어나게 하셔서, 물론 저들이 그, 나름대로, 이제, 국수주의적인 생각으로, 아니면 보복의 마음을 가지고, 아니면 자기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나, 등장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쓰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하고, 그냥,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다 축복해 주실 거야. 이전에 이 우리 역사가 이렇게 풍요한 부의 축복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안위하면서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신 대로 심판하시는 거죠 분명히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미리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귀, 귀담아 듣지 않는 거죠 청종치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을 보면 여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즐거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참복 있는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1월 1일날 원단 예배 때 봤는데요. 그게 이제 금을 얻는 것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요. 그러니까, 비꾸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삐끄러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안대할 때, 그냥, 타성에 붙어서 그냥 교회 숙제도 그냥 타성에 붙어서 하고, 이게 생명의 양식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역동성 있게 아주 그냥 견디지 못할 심정, 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심정. 그런, 그, 그, 선지자적, 그, 심정을 발휘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존재하는 건데, 그런 걸 빼먹고 말이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현실을 누려가는 것에, 안위하는 것에 빠지면 벌써 주님의 말씀에 귀가 막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악인의 괴에 동참할 수밖에 없고, 죄인의 길에 설 수밖에 없고, 또,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 봤지만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위처럼 4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했는데, 이 통치 시기는 다위 때와 같이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이 성취되던 그런 부요한 때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적 열심으로 이 나라가 땅 위에서 어떤 나라인가를 밝히 드러내는 밝히 드러내 보이는 기간에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의 임기와 보호가 어떤 것인지를 잘 나타내는 그런 기간에 그 나라를 통치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그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 왕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어, 안연히 살았더라. <웃음> 그,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 꼭대기 그 헐몬산 그 기슭에서부터요. 그냥 저 남쪽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아주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그 축복을 다 누리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극명하게 드러내야 될그 시공간 속에서 이제 그제 일을 하지 못한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모세 율법에 의해서 그 형식과 내용을 가졌을 때 이런 일을 충분하게 경험했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바른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을 강화해서 하나님 나라 왕권의 어떠함을 어 분명하게 드러내고 그 약속된 영역을 구체적으로 어 이제 지켜나갔을 때는 위등으로 지켜나갔을 때는 근동 전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인가를 잘 드러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계속 충성했더라면 누구보다도 더 칭송을 받는 그런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만큼 좋은 기회가 계속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넓은 제국을 물려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불을 아주 넉넉하게 특별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아까도 봤지만 솔로몬 말년은 죄로 얼룩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점차 너무 과도하게 그 나라의 외형에 치우쳤고 그것으로 인해 국력이 많이 소실되었으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제일의 기준에 아주 못 미쳤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에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규정된 방식으로만 그 나라를 영위하려고 했다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아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커다란 잠재력이 점차 소멸되어 갔고 그 나라의 권위와 이제 번영도 이제 차츰 감소하게 되,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서 점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은 그의 임종시에 자신의 이런 죄에 대해서 아, 틀림없이 후회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전도서를 읽고 있는데요. 전도서에서 보면 그 해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젊어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가장 복된 것을 이제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겨, 겨, 경험한 거예요 솔로몬이. 경험하고 그런 그 고백을 쓴 것이죠. 회의주의자로 뭘 말한 게 아니고 인생을 낭비 그 그 하나님을 율법에 창념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헛된 삶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데 그그그 그, 그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그 나오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는 올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감성적인 거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범죄에 대해서 아주 다 화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자비와 용서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 성경 기자의 관점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약성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열쇠가 있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아, 대생적도 저렇게 축복받고, 여러가지 은사나 뭐 달란트나 이런 걸 충만하게 받고, 끝까지 이렇게 누려간다?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속되는 은혜를 누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만 목숨을 거는 사람, 나에게는 부피한 것밖에 나올 게 없다. 나는 주님 나라의 일에 전적으로 무능력하다. 이런 생각이 끝까지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여호와의 율법을 그 제대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좀 배운 거 가지고 아는 척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죽, 죽어가는 거예요. 아까 신명기에 봤지만, 율법을 그 연구하면 이제 백성들 위에 교만해지지 않는다고. 율법을 제대로 연구하지 않으니까, 지식으로 자기 괴로 하면, 악인의 괴 같이 하면, 이제 그걸로 지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완전한 착취자와 같이 지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고기 고기도 팔러 먹고 뼈도 삶아 먹는 백성들의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 우리가 이제 이따가 뭐 성경 정독 시간에도 보겠지만 그 악한 목사의 그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려하는것 그것이 진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율법, 율법을 무겁게 생각하면 이제 자기 그 죄로 인해서 무겁게 생각하면 그게 다 짐이지만 율법은 제3의 용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그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그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니까 그게 결코 어려운 짐이 아니고 쉬운 멍이거든요. 그것도 주님이 그걸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다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지만 의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참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의인과 연합된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아직은 함께하신다는 것을 이제 그 하나 유다를 그 유다의 등불을 끄지 않고 지속하시는 것으로서 보이시는 것인가? 보, 보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일을 통해 당신의 지, 크신 지혜의 어떠함을 더욱 부, 부각시키십니다. 다윗의 실언약의 실체, 실체가 인간 왕국이 아닌 하나님 당신의 왕국으로 나아가야 함을 점차 확연하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진정한 후손은 그리도의 그 그리또이신데 그 그리또의 왕국을 향한 행보를 또한 발짝 한 발짝 전진시키시는 거죠 주님이 참 지혜가 아, 놀랍죠 인간의 그 이스라엘의 체질을 알고 선택하시고 그렇지만 그 체질을 아시고 쓰시면서 당신의 경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니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솔로몬 통치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상실해가는 과정과 결과를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영광과 빛을 다 물려받았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과 모세의 언약의 그 성취식에 사는 자로 또 새롭게 주어진 다윗 언약의 진행 역사 속에 존재하는 자로서 그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누려가야 누려가는 누려가는 예비하는 일에 충성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초기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같았는데 그만 그 나라의 외형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과도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남용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주력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부차적인 일에 매달리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오지 두려워, 않아야 할 것들을 다 끌어들여서 일을 그르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의 사명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의 언약적인 진노를 받아 대적들이 일어나게 됐고 나라는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에서 신실하셔서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나라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이스라엘나라의 존재의 의미, 목적은 없어지고 말뻔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과 같은 사실에서 무엇을 교훈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의 영역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제도를 하나님의 은사로 세워가며, 그 충만한, 그, 은총을 맛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매순간, 그, 그, 말씀과 성신님이 인도하에 그 궁극적인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본질적인 자세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 이전에 그 수탄 좋은 경험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 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된 일들에 대한 보험과 마땅한 그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는 그 고통을 다바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시작은 잘 했다가 인간적으로 허망한 역사의 원인을 심어가지고 그에 대한 징벌을 받고 마땅히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대대로 불행을 불러오게 되는 그 괴로운 일을 하는 것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말이 전도된 일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일은 진정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측면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늘어가는 자가 진정으로 복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 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그리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은총만을 논할 게 아니라 그에 따른 시대적인 사명에 대한 책임을 영광으로 알고 그 일에 자신을 다 누리고 드리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강설 마지막에 읽었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읽고 강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